이 영상은 블로깅포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의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깅포 j d 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상승 원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오스 투자 관련 내용이랑 그리고 트론의 가상 머신 이더리움이랑 가상 머신이 호환되는 거, 그리고 이 리플 스마트 컨트롤 코디우스 그리고 IBM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사도 읽어볼 예정인데요. 일단 기사에 앞서서 블록체인 관련 직종에 대해서 취업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취업 꿀팁 영상을 업로드를 해놨으니까요. 주변에 많은 취준생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에나님이 일본에 가서 비체인의 케빈도 인터뷰를 했으니까요. 비체인 인터뷰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 역 헤드 앤 숄더로 이렇게 넥라인을 뚫고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장기적인 단기 추세선은 아직 뚫지 못한 상황이니까요. 여기에 부딪힐 거라고 이 지지선과 이 선에 또 부딪혀서 하락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일 뿐이라서 여기 트레이딩 뷰에 가시면은 캘린더님부터 헥트님 등등 많은 트레이더 분들의 관점과 설명이 있습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기사가 많아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30분 동안 200억 달러 시가총액이 증가를 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등 많은 코인들의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상승의 원인으로는 진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CCN 에서는 일단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랑 같은 여러가지 긍정적인 사건의 출현을 꼽았는데요 근데 한국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랑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 발전도 이제 이게 가격에 늦게 반영이 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예전에도 사실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또 하락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은 원래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잠시 상승하고 또 하락을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뭐 가격이 7,400달러에서 만약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다음 주에 8,000에서 9,000달러 수준을 넘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기사는 라이트코인 재단의 이사이면서 라이트코인의 창시자인 찰리리가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 한 개를 우선 구매를 하라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찰리는 이 트위터를 통해가지고 현재 비트코인이 21만 개가 있는데 이게 100만 어 장자가 하나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기에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서 라이트 코인을 포함한 이 다른 알트 코인을 보유하기 전에 적어도 1 비트 코인을 먼저 소유를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인, 다른 코인들을 구매를 해라 라고 트윗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실수로 잃어버린 비트코인만 해도 수십만 개가 되기 때문에 100% 채굴이 된 후에도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안될 거예요. 그래서 희소성이 되게 높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단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는 진짜 아무도 알수 없으니까요. 찰리이지만 이분의 말도 참고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지켜보시고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파이낸셜 n c i a l 아니라는 거꼭 다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EOS입니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피러필이랑 비트메인 CEO 우지안이 EOS를 개발한 이 블록원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러필이 어, 페이스북에도 초기를 투자하는 사람이고 에어비앤비, 링튼 엘프 같은 성공적인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해왔고 비트코인 지지자로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리저브라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지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장비업 인 비트메인의 공동 설립자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칩 시장에 현재 75%를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채굴도 지금 약 53%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비탈릭이 사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냐라고 이제 우려의 질문을 던진 것도 또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50몇 퍼센트 이상을 채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비트코인의 보안상에 좀큰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다음 뉴스입니다. 어, 트론이 가상머신 TVM이 나온다는 소식인데요. 트론 가상머신이 공식적으로 7월 30일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론의 가상머신이 트론 생태계를 위한 Turing Complete 완전한 가상머신인데 DPOS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어, 이더리움 가상머신인 EVM이랑 호환이 되기 때문에 트론 개발자가 솔리디티나 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디버깅을 할수 있고 그래서 트론 생태계 시스템으로 쉽게 전환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게다가 이더리움 가상머신 EVM이랑은 다르게 가스 메커니즘이랑은 좀 다른 어 대역 포기 개념을 사용을 해서 트랜잭션이 가스비가 없어 무료라고 해요. 근데 대신에 이제 디앱이 이 대역폭을 만약에 초과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정 수준의 트랜잭션은 무료지만 그걸 초과를 하면 수수료가 나온다라는 얘긴데 어, 스페인에 있는 지금 관광지에서도 택시기사가 트론을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였다고 또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단기적인 기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지불 가능한 암호화폐들은 많아져도 암호화폐로 지불을 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히려 많지 않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암호화폐를 매수한 사람들이 지불수단으로 구매를 한 사람보다는 투자상품으로 매수를 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왜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장 가격이 이제 안정이 되고 나서는 지불수단으로 많이 많이 사용을 하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가격의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의 전 CTO인 스테판 토마스가 리플의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인 코디오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코디오스가 안전하게 스마트 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P2P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이 인터레저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지불을 하기 위한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이분이 리플에서 기술 총괄 책임자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코일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대요. 그래서 원장들끼리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그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소액 경제의 온라인 컨텐츠의 수익화를 돕겠다. 그래서 코일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리플의 코디우스에 대해서는 이더리움 구조랑 매우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비슷은 하지만. 어, 코디우스가 눈에 띄는 이유로는 시스템의 합의 프로토콜이 내장되어 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여튼 어, 개발 언어도 어, 개발자들이 선택한 언어로 코드를 잘 작성을 할수 있도록 매우 개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진짜 앞으로도 코디우스는 정말 많이 눈을 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다음에 우리 또 봐요. 그럼 안녕.